해볼까? 오케이 어, 와 뿌려 뿌려 어, 뿌려 어, 어. 벌도 생명입니다 파이스토 펭수 안 입었답니다 이거 안 입었다 와이 부니스 펭수 펭수가 아니라 꿈을 찾아가는 중인거지 버즈 나이트 펭수 어... 가만있어봐 어... 어디로 갔나? 어, 어디로 갔나? 어디로.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... 이이고 아, 살 많이 쪘는데 이거 파이파르나 펭수 v o r o e s yes n o n i n t e r o d a 아 잠깐만 아니 저안 받아요 아오! 어, 아, 어 좋았어 k a 말안요 이건 좀 약간 스 있게 해야 돼 o 케이이 it's a 나 o m p t e Now, r i n 펭귄 펭오 정말 멋있으신 분이시네요 나스타됐어요아 <웃음> 아, 아아아아 큰일났네 언니러라 이러라 이러요 와우 오오 일로 아세로아 할로와 비슷 아. 저는 펭수입니다 저는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배님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펭 어, 그렇게 힘드면 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뭐,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인데요? 지굴벨 지굴벨 지굴벨 끝났어 오케이, 오케이. 네, 어. 괜찮아요? 저는 혼자서 잘 놉니다 뭐라고요? 에어포스 에어포스 비행기 타고 가요 요, 요.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 해외 진출이 어디일까요?